거야, 응아? 오 응. 어, 빛나. 응아 해야지. 응아 언제 할 거야? 음. 음 요즘에 제가 소화가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현미누룽지 넣어서 누룽지죽 한번 해먹으려고요. 우선 채소들부터 썰어줄게요. 오픈나 어, 이거 먹고 싶어? 뭐당근 먹을까? 자, 좀 먹어봐. 먹고 싶어 머피니?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버터도 이거 먹고 싶어 버터 화났어 약간 화난 것 같은데 지금 <웃음> 버터 먹어 먹어 머피니? 이거 먹어 또 오더라 든니 버터 먹어 버터 자 먹어 먹어 버터 먹어. 뭐, 뭐, 피니처럼 먹어. 버터 먹어, 응. t e a 지민이지 코트도 꼬리로 흔들니까 나도 이거 흔들어줘야 겠죠? <웃음> <웃음> 이거도 흔들니까 나도 계속 흔들게 이녀기 어, 마켓피에서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골랐는데 이거는 책꽂지트롤리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버터! 버터! 그거 아닌데. 우선은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거기서 뭐 해? 천천히.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니야, 거기 우리 차 아니야. <웃음> 어 우리 이거 점프했어. i 같지? 어? 포크로 냄새 맡을 게 있냐? 뽀또 이거 오지 간식? 어? 이거 뭐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앉아. 앉아. 앉아. 어,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어, 앉아. 아이고 착해. 아, 아이고 착해. 할미 책기. 아마존에서 직구한 게 도착했어요. 이거는 저 혼자 산 보는 아니고 저랑 같이 부클라 합하는 친구들끼리 해서 산건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 똑같은 거 다섯 개예요. 이거는 북라이트인데 오! 보이시나요?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책 위에 이렇게 꽂고 를을밝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여기에 꽂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 국내에는 이 정도로 간편하고 가볍고 또 이런 충전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존에서 이거 검색해보시고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뽀떠도 먹고 싶어? 오피니도 먹고 싶어? 니는 내? 이 팬은 뽀뽀 안 하면 안 니는 왜 뽀뽀하냐? 뽀 응. 난 뽀뽀해. 오필이 어, 폭포하는 거 싫어하네. 내 발바닥 갈지 말고 이제 구로 가 겠습니다. 우야지, 그때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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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들렌 하니까 마들렌 영화가 생각나네 이성영나이던거 맞나 몰라. 그 영화 맞나 람 음. 내가 사람들어가람은이 사람은 이 수수. 오 수수는 무슨 수수니 말도 안 되는. 남자 더 먹어야지. 음 커피까지 끝이 나고 끝내주고만 맛에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근데 맛있다. <웃음> <웃음> 뭐 들어간지도 모르지만 맛있다. 너 여기 왜 있어? 버터도 먹고 싶어. 마들렌? 응? 자자 자. 여기 있네. 안 속네. 호피 호피나 우리 간식 먹으러 갈까? 간식 먹으러 가자! 먹고 뭐해 버터? 버터 내가 먹는다 그러면 내가 가져간다 오피니도 내가 가져간다 이거 오피 뭐 먹을 거야? 오피니도 먹어 어피니 먹어? 먹어도 돼? 응? 어피니 먹어? 어핀이 많이 컸다. 원래 잘못 먹었는데 이제 잘 먹네.